안녕하세요, 심무뜸입니다 어, 시작한 거지. 새 어. 신랑 까로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올랐겠다, 까로야. 안녕하세요, 까로입니다. 우리 까로가 이전 저희 채널에 나왔을 때는 싱글이었는데 갑자기 유부녀가 됐습니다. 유부 남이요. <웃음> 일단 제가. 여름을 건너뛰고 왔어요. 네, 그렇죠. 그때 22.2 와드를 하고 일주일 동안 파워리프팅을 못 했어요, 이 새끼야! 아니, 근데 22.2 와드는 솔직히 너그 이후로 한적 없지, 너도. 아, 우리는 그런 거안 하지. 왜? 그런 거는 어. 몸에 해롭다니까. 근데 나왜 시켰어? 해로운 걸 해야지, 너. 아, 나도 너 그렇게 시키고 싶지 않다니까. 나 맨날 PD님한테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 아, PD님 그거 으뜸이 죽을 수도 있는데. 개뻥치갔는데 아니야, 진짜라니까. 아, 그럼 오늘, 오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가할라 했는데 또 PD님이 까로님 야 지금 모르는 척 하고 있잖아 마치 내가 진짜 지금 일단 아이컨택이 안 고개를 우와, 너무 숙그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PD님하고 상의를 한 결과 오늘은 이제 로잉하고 데드리프트를 로잉 한번더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아 컨디션은 너는 좋았던 적이 없어 뾰루지 보세요 눈 팅팅 부은 거 보세요 아니 전혀 모르겠어요 너무 빡세게는 해야지 나 로잉 근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상관없어. 흔단이 없는 게 처음 하는데. 그러니까 배워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약간 이거를 배우기 전에 약간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같더라고 지금 왜냐면 우리 또 새로 오신 어 우리 피디님들 처음 보지? 인사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 드렸어요. 아, 인사 드렸어요. 아, 근데 여자분 두 분이 어. 한번 이걸 타보면서 일반인들이 요거를 어. 타봤을 때하고 또너가 이걸 어. 타봤을 때하고 어떤지 약간 이런 것도 비교해볼 겸그 잘해야 되잖아. 누가? 가넌 잘해. 그래? 두분 혹시 운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개월. 2개월. 2주. <웃음> 2개월 VS <웃음> 2주. 두 분을 먼저 그러면 모셔서 이걸 어떻게 <웃음>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어, 그러면은 직관. 으뜸이 너도 옆에서 이제 들으면서 할게요. 일단 가까이 오실게요. 어디 사시는 누구죠? 서초트보 사는 김 PD입니다. 어디 사시죠? 저 권학고 사는 이 PD입니다. 아, 자 그래서 <웃음> 어? 면 PD. 면 PD? <웃음> 네. <웃음> 네 지금 긴장 많이 한것 같아요. <웃음> 어.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 로잉 머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기 보면은 이 발판이 있잖아요 얘를 끼웠을 때이 줄을 내 새끼발가락 위에나 신발끈 있잖아요 신발끈 그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올라오기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이 끈을 끝까지 당겨주시면 얘가 잠겨지고 그 다음에 이 버클을 아래로 누르면서 발을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치? 지 이거 어떻게? 나오고 잘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자 자, 지금 600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한500한 70정도까지 어, 70 올라갔어요 오케이 자 내려주시고 여기다 꽂아주시고 오케이, 오케이. 아고생했습니다 힘들어? 숨차? <웃음> 어, 이게 힘이 없으면은 이거를 타는 게 조금 그렇게 크게 막 의미가 있지 가 않아 아, 왜냐면 너무 힘들지가 않아 아 어, 그럼 너 지금 최고로 맥스로 올리는 거한 번만 보여줘 어디까지 가? 막 2400까지 올라와한 번만 2000까지만 한번 자, 갑니다. 아, 쉽죠, 이거 하는 거. 고고고고고고고. 아, 이렇게 할수 있는데. 오, 3,000! 3,000 가주세요. 아, 왜? 어, 오빠가 이걸 안 찍었다. 이 화면을 찍어야 돼. 한 번만 다시 보여줘. 형, 거기 뭐,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웃음> 찍어야죠. 빨리, 빨리, 빨리. 가자. 와, 쭉쭉 오른다. 쭉쭉. 자, 우와, 우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일반 남자가 대출하면몇 가지 올라가 이거? 모르지 나도 왜? 일반 남자가 <웃음> 아니, 이거 이제 일반, 일반 남자가 이렇게안 시켜봤어, 시켜봤어 아 진짜? 한뭐 아, 1800, 2000까지 가지 그럼 나천 나 찍을 수 있어? 아넌천 무조건 찍지 무조건 찍는다고? 자 근데 이제 으뜸이를 보면 은알 수가 있는 기지. 뭐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벌써 지금 600까지 가고 있단 말이야 650까지 너무 막 이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얼굴이 일그러져도 되니까 그렇지 얼굴이 일그러져야 돼 그렇지 <웃음> 그렇지 그래 그렇게 오케이 900 음, 이런 식으로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리듬이 좀 해야지 익숙해지겠다 맞아 맞아 근데 넌 어차피 하다가 항상 이걸 익숙하게 만드는 친구니까 할수 있어 얼굴을 일꽃트니까좀잘 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21개 하고 500m 타고 15개 하고 500m 타고 데드리프트에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데드리프트로 시작해서 데드리프트로 네. 끝나는 거고 21개 500, 15개 500, 9개 끝. 잘해보자. 가자! 파이팅! 파원 출발! 하나, 둘, 셋, 넷, 호흡하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더! 오케이! 오! 하고. 엄마! 가자 가자 <웃음> 가자 가자 자그 다음에 스피드는 최대한 2분 14초 정도 맞춰서 할게요 가자 가자 그렇지 좀 넓게 잡고 오케이 잘한다 그렇지 자더 내려야 돼더 시간을 더 빠르게 내려야 돼 그렇지 쭉발리로쭉 그렇지 오 2분 14초 오케이 자 최대한 맞춰서 가볼게요 2분 12초에서 14초에 맞춰서 자 지금 이제 9 0 m 타 탔고 500이 될 때까지 호흡 계속하면서 쭉 그렇지 당기는 힘보다 다리 힘으로 쭉차 그렇지 제대로 잘한다. 지금 다리를 다털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가야 돼 가야 돼쭉쭉 다리로 쭉 그렇지 그렇지 너무 올라가면 안 돼요 그렇지 좋아요. 자 2분 14초 유지하면서 자 이제 200m 돌파 와 이거 5 0 0집 진짜! 가야 돼 가야 돼 자, 그렇지 호흡하고 계속 말하지 말고 힘 빠진다 쭉쭉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2분 경과 자 이제 270m 그렇지, 힘이 너무 많이 빠진다. 다리 힘으로! 아, 대두를 계속 하는 것 같아! 조용 조용! 가야 돼, 가야 돼! 안돼, 안돼!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로잉은 딱두 번만 따면 돼요. 로잉은 두 번만. 가자, 가자! 쭉쭉! 쭉. 가자, 가자, 가자! 자, 가끔 이런 훈련도 해줘야 돼요. 히브뜸 씨!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래 빨리 가 가자 가자 자 이제 마지막 100m 100m 100m 자좀더 내려야 돼 속도가 너무 느려 자내 이래서 로잉 안 시키려 고랬는데왜 로잉 태우라 그래 갖고 누구야 아! 자 가자 가자 마지막 50m 안돼 안돼 집중해 집중해 이건 너무 늦어 이건 너무 늦어 우리 엄마도 이거보다 빨라 안돼 어머니 어머니 맞아 맞아! 자두 번만 더 당겨! 자한번 더! 오케이! 자 꽂아놔주시고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팩기, 내 팽개치면 안 돼요 저기요! 저기요? 자집중집중거기 네, 죄송한데 이게 500m가 야, 빨리, 빨리. 미쳤네 빨리, 빨리 빨리 나 지금 엉덩이 고장난 것 같은데? 빨리 빨리! 가야 돼! 자 이제 열다섯 개 호흡하고 다치지 않게 복압 잘 잡고 잘 하죠 가자 가자 그렇지 호흡하고 호흡하고 턱 당기고 아! 턱 당기고 턱 당기고 그렇지 아래 봐 아래 봐 고개 들지 마 오케이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맞아 다섯 개 집중 네개세개두개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오케이! 빨리 가야돼, 가야돼. 앉아, 앉아, 앉아. 다, 다 비디진 잘못이야. 자, 비디진 잘못이야. 자, 이거 으뜸 이쁘게 나오게 되니까, 이 이쁘게 잘 냅둘게요. 자, 가자, 가자. 마지막, 마지막. 가야돼, 가야돼. 땀땀. 어, 가자. 안 돼, 안 돼, 안 돼. 필님이 하라고 그랬어 가자 가자 자 넓게 잡고 넓게 잡고 자 마지막 500m 자 현재 시간 4분 42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4분 42초 화이팅 가자 가자 가자 가야 돼 가야 돼 가자 가자 자 2분 아0초 너무 느려 맞죠 그렇지 자 힘든 거 알아 이제 마지막 2분이에요 마지막 2분 가보자 까보자! 잘한다 잘한다 좋아요 자 이제 100m 돌파어 진지해 진지해 좋아요 좋아요 좀만 참자 그뜸이 화이팅! 가야돼 가야돼 어 좋아 자세 좋고 자 계속해요 자 좀더 세게 해봐 그렇지 얼굴이 아직 이쁘게 나오고 있어 얼굴 이쁘게 나오고 있어 그거는 너가 지금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야 더 차! 그렇지 그거야 그게 진짜야 그렇지 그렇지 더차더차 더 차. 좋아 좋아 자 마지막 300m 자 이제 6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6분 5분 40초 가자 가자 그팀 화이팅 자 이제 반 왔다 250m 250m 가자 가자 2분 30초 아래로 내려가야 돼 가자 가자 다리로 쭉 그렇지 이제 세우고 쭉 그렇지 가야 돼 가야 돼아힘 풀지 마힘 풀지 마다 왔어 좀만 더 해, 조용 조용. 자 마지막 200m. 욕을 넘어야 돼. 이거 너무 안돼 이거 힙턴처럼 이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까로가 까로 까루 채널 아니에요. 30. 으아 야 집중. 자 가자 가자 안돼 안돼 안돼 자 마지막 150 마지막 150 좀만 더 힘내자 좀만 더짜 좀만 더 짜. 그렇지, 그렇지. 가야돼, 가야돼. 자, 이거하고 아홉 개만 하면 끝이에요. 아 자, 8분 안에 끝나겠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마지막 100m. 자, 자, 자, 최선을 다해서 당겨. 차고 당겨. 차. 차, 그렇지. 떨어진다, 떨어진다. 자, 마지막 70m. 70m. 70m, 60m, 50m.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마지막 40할수 있어 마지막 30 20자 마지막 10 오케이 자, 자, 자, 가자 가자 마지막 자, 자, 마지막 9개 마지막 9개 마지막 8개 아. 아, 호흡하고 호흡하고 아. 가자 가자 9개 살0초밖에안 남았어 살0초밖에안 남았어 호흡하고 호흡하고 호흡하고 아홉 개한 번에 가야 돼한 번에 가야 돼 집중 허리 다치지 않게 턱당기고 아래보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양덩이 <웃음> <웃음> 야 너 일어나 봐. 너 말고. 야, 저희. 야, 내가. 먹고 있거든? 야, 야, 너. <웃음> 5초 동안 움직이지 마. 장비, 장비님. 에? 장비님, 그러시면 안 돼요. <웃음> 으근 아. 지금 순발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 아. 황대피님 아. 대장님이 왜 그랬어요? 아아 아. 아. 너.. 너.. 너.. 아. 너 내가.. 아. 대님왜 그랬어? 대장님왜 그랬어? 내얼빡샷찍어 얼빡샷 100개 그랬어1 0빈님왜그랬어1 0빈개왜그랬어 야, 너 이제 무서운 가 없지? 100개 빌린 애어 자, 봐봐. 얘를 봐봐. 얘를 어렇게 들었지? 들었지? 여기 앉았지? 자, 무릎을 가요데드0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데드를 하면서 엉덩이가 더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 고민이 있는 우리 크리니 헬린이들은 이 데드랑 이걸 묶어서 해보세요. 그리고 스웨덴 서울에 와서 운동 해보세요. 아 분위기가 여기 엄청 핫해 그래서 어 약간 나는 재밌게 운동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워크인 한번 해도 되고 드랍해도 되고 재밌게? 어. 재밌지는 않은 거 같아 근데 사람들이 힘든데 또 오잖아 어? 그게 재밌다는 거야 아그래 대단해 나는 그래서 좀 우리 회원들 좀 리스펙 많이 하 그래? 응. 나도 계속 오잖아 어... 아, 너도... 나 그래도 야 분기별로 원래 한 번씩 왔잖아 너도 대단하긴 해 그치 근데 나는 내 봤을 씀피디님이뭔지야 어. 그래? p 그래. 있 이따 나랑 얘기 좀해 그래 좀 독대 좀해 자, 한 명이서 해서 만나요 빠잉 다음에는 야, 한겨울에 하면 너무 힘들지? 한겨울에? 아니 너 여기 시청 빡빡해 여기 에어컨 쓰대야 지금 가을이니까 겨울에 만나요 겨울에? 안녕 아, 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네. 안녕 네. 올랐겠다 인사 뭐야 네. 아디오스 아디오스 아디오스 아디오